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내면 심리 테스트, 섭성 심리 테스트, 이 행동 심리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행동 심리, 지금 심리학은 전부 다 행동 심리다. 행동 심리만을 찾을 수밖에 없고 자다는 방법이 없어. 자, 우리가 그 동안에 대부분의 지금 심리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 이 심리 테스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데 뭐 다른 거 공부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노, 그죠? 자, 첫 번째 심리 테스트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는 뭐 어떻게 하드노? 함도 안 가봤나? 타로 그거는 막 뭐, 그거는 근데그 그래, 타로가 막 타로 카드 갖고도 지금 한다 그지? 자두 번째 큰큰 큰 분류로 이제는 심리는 설문지 설문지 그지? 설문지 설문지 테스트 자세 번째는 뭘까? 상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현실에 하고 있는 건 미술 심리, 미술 심리다. 색채 미술 심리, 자, 미술 심리. 자, 네 번째 하는 것이 뭘까? 미술 심리는 전부 다아기들이 하는 거지, 그치? 애기들인데, 그림 그리러 해놨고 색깔 뭐 선택하는 거 하고, 그림 그리러 하는 거, 이거 갖고, 우리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 그 의해서 어떻게 엄마가 엄마 아빠 그리 아래 해놔 놓고 그러면 어떻게 엄마는 작기 그리면 그 논리도 맞지 않는데 엄마는 작기 그리고 아빠는 크게 그리면 아빠의 뭐 부족하고 아빠가 흥하고 이런 논리를 편다 이 말이야 그건 아니 되는게 돼. 그건. 뭐 아빠가 덩치가 작으니까 작기 그릴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엄마가 연약하니까 작게 그릴 수도 있고 엄마의 마음이 작으니까 작게 그릴 수도 있고 엄마가 어떻게 좀 머리 떨어지 있으니까, 꿈건 자기 글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한개 나눠서 크다 작다 이거 갖고 벗겨하면안 되지. 그 다음에 또 무슨 가 요새는 이런 이? 설문지 이런 것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는 일종의 모든 것을 통합해 갖고 심리 도구로 테스트 하는 거다. 그제? 이것밖에 없다. 그제? 이거는, 이것이 바로 행동심리 하는 거. 지금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답을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푸는 것이 행동심리라는 거다. 그러면 이 서, 설문지 여기는 이것이 어떻게 질문식, 응? 이것은 질문식도 들어있지겠지. 설문지 아니니까. 그지 자, 질문식 방법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 거는 어떨까? 여기에 거는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되겠나 내면 심리는 뭐 갖고 찾아야 되겠나 섭성심리는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섭성심리는 섭성심리는 어디에 들어있겠나 그, 그 지식이 어디 있겠나 아지식 지식, 지식 각각 했잖아 섭성심리는 어떻게 잘못된 지식과 이 습관을 위해서 거기 어디 들어있겠나 아, 우리 어식에 있다, 있잖아. 어식에 있으면 뭐에 들어있을까? 아, 요한이 들어있지. 내 시계. 아이, 참말로. 자, 이게 내 시계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이것이 바로 어식에 들어있는 거야. 자, 어식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까? 응? 음? 어식에 있는 것을 어디에 꽂아야 될까? 꽂으면 해야 될까? 그치? 어떻게 끄집어낼까? 자, 그러면, 의식에서 나오는 거, 잠재의 식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표출하는 거, 여기 분자를 의식 쪽에서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야. 그제? 그제? 자, 이것을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일반 의식은 어떻게 지식적인 것이다. 그제? 일반 의식에서 나오는, 나오는 것은 일종의 설문지 설문지만 잘하면 우리는 풀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설문지만 잘해도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엄마가 직접 관찰을 또 잘하게 되면 이것을 풀어낼 수가 있어 의식적인 거죠 그러면 잠재의식은 어떻게 풀까? 이 사람이 갖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문지를 잘 해갖고 유도 유도 설문지를 잘 만들 지금이야뭐 보편적인 것은 갖고는 안 되지 그지? 그 사람만의 특별한 이런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을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다 알고 내면심도 리다 알고 행동심리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직접 관찰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추출해 낼수 있어 자, 잠재의식은 어떻게 할까? 자기도 모른다, 이말이야 자기도 모른다, 이말이야 어떻게 추출한다? 체민. 야, 무조건 답하지 말고 있어, 이승 잠재의식은 어떻게 해? 체민만 그렇다고 누가 체민이 걸리나? 연상법. 아이씨. 엉뚱한 답은 하지 말고. 자, 이 잠재의식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옆에서 관찰을 잘하면 테스트를 할수 있어요 사람들이 받아보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딱 진행되는데 환경만 딱 바뀌면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동무수답 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찾아낼 수 있고 이 잠재의식은 이 이건 체면을 걸어 갖고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질병의 원인이 잠재의식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 체면을 거는 거야 일반적인 체면을 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이것이 어떻게 잠재의식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 이것이 판정이 됐을 때는 이것을 체면으로 걸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추출해 내는 거야 무슨 뜻인지알겠지 그냥 무조건 잠재의식이라고 체면 걸어 갖고 한다 이거는 완전히 헛소리다 이 말이야 이론이 아니다 그렇게는 잠재의식에 인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체면을 시도하는 거야 아무도 아닌데 잠재의식도 아닌데 무슨 체면을 시도하나 그치? 그러나 그그으로 모르는 것을 표출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의식에는 무슨 의식 물식으로 표출하는 거다 그지? 이거는 우리가 습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반응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무의식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표출되는가 하만 자주 경험했던 것, 응? 무의식에대 해서, 이 신경의, 이, 신경의 작용, 응? 시, 신경의 작용을 무조건 전부 다 무의식이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지? 우리는 옛날에 막, 그, 사주 한다고 그런 거다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무의식은, 우리가 신경적인 반응도 있어. 그러나 이것이 경험에 의해서 나는 반응을 하게 돼. 다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뜨거운 돌이 하나 있어. 그럼 이 뜨거운 돌에 우리는 어떻게? 해? 사람이 대어면 손으로, 뜨거우니까 손을 탁 떼는 거야. 반응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반응이라. 그런데 이런 경험을 딱 하다 보면, 이 돌이 있으면 뜨겁는지 안 뜨겁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 딱 뒤로 물러가보는 거야 이 돌이 안 뜨거우면 뒤로 물러가보는 거야 방어. 그러니까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섭성에 의해서 자그 다음에 우리는 불의식 불의식적인 것은 이거는 인간의 그 의식하고는 이 두뇌와는 아예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것은 지금 뭐 심리학에서는 도저히 풀수 없는 거야 특게 심리장애 요인의 심리장애 요인의 한 60%는 이 불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다 60% 정도는. 이것이 어떻게? 바로 귀신? <웃음> 반 이상이 에요반 이상이 됩니다. 심리의 문제가 심리의 장애 요인이 심리 질병의 장애 요인이 심리 치유의 대상자가 60% 이상은, 60%는, 이 전부 다 어떻게? 영적인 문제, 이 귀신의 작용, 이런 무의식적인, 아, 불의식적인 이런 영향들이 너무 이게 많이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뭐, 이게, 이게서 뭐, 연애운 회사, 아 심리 하는 사람들이 연애운 그거 따지갖고 사주 팔자 보는 것도 아니고. <웃음> 심리 하는 사람의 연애 운이 어떻고, 창사 운이 어떻고, 운세 따지 사람 그거는 점재 수준보다도 못 하는 거야. 점재 수준도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심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 인간이 내면에 있는 건데, 뭐 장사 운이 있 연애 운이라고 궁합이 어디 있노, 그거. 그거 미 신선들이 하는 거지. 그 학문이라고 하는 거지. 그쵸. 아, 맞나, 맞나. 그럼 심리학에서 최고 큰부위를 차지하는 게 그것이 영적인 문제다. 야. 장애 요인이 내식, 의식적인 장애 요인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다. 네. 장애 요인 중에서 60%를 차지한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심리학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뭘까? 가정 바로 시욕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많은 거, 그태 많은 거, 태 많은 거, 가정 바로 시욕이가 태 많은 거야 귀신 장난치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심리하는 사람도 귀신에 엄청나게 많이 들리는 거야. 무당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 갖고 심리 심리학을 핑계 삼아 핑계 안을 빌미로 어떻게 가정 바르시하게 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테마말 테마 무 테마 뭐 테마지. 그걸 갖다가 가정 바르시려 말만 바꾸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정적진간점이 많이 염려야. 그 무당 아이고 또 무당이나 똑같이. 뭐 다른 거뭐 있노? 그게 가정바로시옥기야 그렇게 가정바로 시오는 거저어도 완전히 뭐 허구다 허구. 아 지각 귀신 들리 갖고 무슨 귀신을 떼겠다 했나 그치? 귀신하고 노는 거는 잘 놀겠지. 뭐 놀아라 가면 잘 놀까요? 자, <웃음>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이런 이런 것을 우리 가도 안 되게 갖고, 여러분들이 하겠나 그거? 말이 되겠나?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내면 심리를 한번 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심리 치유를 받아야 될 상자들은 어떻게, 어떤 데 보면 조용하고, 어떤 데 보면 지만대로 떠버려서 왔고, 지 맘대로 정신없는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분류잖아. 그죠? 여러 분류가 왜 생겼을까? 타고난 것이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씨앗을 딱뿌린다 해봐. 종자가 처음은 다른 씨앗을, 씨앗은 씨앗인데, 종자가 처음부터 다른 걸 심어놓으면, 처음부터 큰 거는 처음부터 다르게 크겠지. 당연하죠그지 그건 또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 내면 심리를 안 풀면, 여기 오는 거, 이거는 해봐야 뭐하나 말이야. 그래서 누구말따는 범죄 심리, 범죄 심리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은 답이 똑같아. 어, 이 사람은 경험을 해갖고, 범죄 이식이 없고, 범죄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해? 그 쾌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요만, 말장난만 하는 거야, 말장난만. 그는 그 치료를 해줘야 되지, 그제? 심리상담사가 많은 사람이고, 아들 가갖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심리상담하면 뭐하노? 심리상담이라는 것은 이 근본을 알아야, 이 아이가 어떤 나무고, 어떤 종류고, 어떤 특성과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것을 판정해주고, 잘못된 아이들은 어떻게? 해? 이렇게 우리 치료하는 방법을 쓰는 거야. 그쵸? 그렇죠? 그러면 내미심리는 어떻게? 해? 어떻게 봐요? 내가 타고난 재능과 성격과 이런, 이런 본성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을 풀어내는 거야. 심리를. 그럼 어떻게 풀까? 사주로? 아, 이새 사주는 무슨 사주가 술이 사주는 무슨 사주고 <웃음> 아 심리학하는데 사주 또 많이 넣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나갔잖아. 이습성이라잖아 습성 잘못된 습성 심리학 할 때는 우리가 사주에서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가르쳐준 것이지만은 그거는 심리학에서 가르 심리학을 가르쳐준 거야 사주에서 는게 아니고 상담을 하라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수리법칙으로 푸는 거야. 수리법칙. 수리법칙으로 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3, 4, 5, 6, 7, 8, 9. 3, 4, 5, 6, 7, 8, 9로 칠때 수리법칙이. 그지 그럼 저기 지음다 다르겠지? 그 사주가 여전히 너는. 사주에, 사주 풀다고 이거 뭐, 이거 심리학 하면 되겠나? 심리, 3, 4, 5, 6, 요렇게 푸는 거야. 그지 여기는 또 수리 법칙에는 숫자의 법칙이다. 이거는 그제 이거는 수리 법칙이 아니라 숫자의 법칙, 숫자의 법칙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여기는 수리 법칙이 있다. 수리 법칙에는 어떻게? 단수, 성수, 합수, 우리는 상수 이런 식으로 어민하 가게 되는 거야요 근데 지금 상수법이 뭐라 했어요? 어디서는 상수법은 어디서는 또한물로보긴 하자. 응? 응? 영원 인간 귀신 못다. 상수법은 어디서는 해 어디서, 어디서 풀수 있겠나? 내왜 상수법을 여기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원래는 심리학에 들어 있는 거예요. 상수법은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뭔데? 이것이 우리는 브레인 미션 명상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수법은 어디서 들어있냐면 요거 있죠. 요거 불이식이 아는 우리는 이 귀신의 작용에 있는 심, 심리를 풀기 위해서 이것을 푸는 것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상수법이 있고 우리는 성수법이 있고 합수법이 있고 합수법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개가 있다고 랬죠 심리는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주는 우리는 술, 솔직히 말해 단수법으로 풀어. 그렇게 그러니까 사주는 요만큼, 요만큼 항문이라면 심리는 이만큼 항문이에요. 무슨지 알겠지? 그래서 사주, 사주 조금 피왔다 해갖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무슨 합수법? 합수법에는 우리는 어떻게 있어요? 심리는 심리가 이렇게 작용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사람의 심리는 사람을 우리는 대할 때의 심리 그 다음에 어떻게? 일과 사건이 발생됐을 때의 심리 이것이 다르다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모튼 이거 사고를 당했다 하자. 사람마다. 내가 사고를 냈어. 자, 우리는 보면 사주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만 푸는 거야. 대부분 다. 그지 그렇잖아. 자, 심리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차 사고 당 냈다면, 어나면안 봤다 하면 도망가는 놈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그 스티커, 뭐차 사고는 별로 없지만은, 이게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연락도 해보고, 연락도 안 되면 어떻게 해? 이부이나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사고 내딱 하면 쫄딱 가서 전화해갖고 신고해보는 사람도 있고, 내 사고 내서, 응? 해놔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 가지각색이다. 이것이 바로 심리라는 거예요 그럼 사주에는 그런 거 없잖아. 네. 그렇게 사주하는 사람들이, 사주하는 사람들이 사고들이 너무, 그래서 어떻게, 심리하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올바른 것을 안 배우니까 간단한 거 있지. 사주에 해당되는 요것만 달랑 풀어갖고 상담한다고 하는 거야, 응?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합수법이다, 합수법. 그러면 지금 심리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일과 사건이 터졌을 때, 일과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심리가 사주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법들이다. 그니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지?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두려움이 딱 있으면 어떻게? 바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꾹꾹 그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놈 뒤로 대 빼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도 있고, 그치?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라는 거다. 그 사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야 되겠노? 그치? 그 수리사주에서 내가 뭐 성격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인데, 그거 갖고 그, 뭐, 큰 소리 빡빡 치면 안 된다, 네 심리학 하는데, 뭐, 사주가 어디, 사주는 이게 심리학의 요만 일부분이다. 그치? 이야기하면, 요거 마지막 거다, 이거. 방수법. 자, 이런 숫자의 법칙에, 숫자의 법칙에서 큰 부류 속에서 가장 간단한 부분들이 우리는 사주다. 왜? 사주는 어떻게? 인간이 타고났을 때, 그죠 이 탄생일 때이 순간을 푸는 거야, 이 순간을. 인간의 이 순간을 푸는 것이다. 그런데 심리는 어떻게? 해?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바뀌잖아. 그쵸? 자, 지금 어떻게? 해? 처음에 심리 공부한다 하니까 여기 올때 마음하고, 한 시간 끝나고 난 뒤에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다르지? 내가 사주가 뭐 뛰어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주가 택다이거든그지그 마음이 다르었을 까이거 그러면, 자, 우리가 이 타로카드 갖고 뭐, 심리 상담하러 가도 해줬어. 상담한다 해서가, 오늘은 이 카드 한 번만 돌리면 더 이상 보면 안 된다. 그것 전부 다 헛소리다, 이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 내 마음이 바뀔 때마다 계속 하는 거야. 하루에 열 번도 할수 있는 거지. 계속 바뀌니까. 내 마음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타로카드 갖고 뭐, 운명을 풀어? 뭐운세를 풀어 그거 미친 짓이다 그거. 우리는 마음이 계속 바뀌는 게 사람 은한번딱 들고 상담을 하고 나면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내 마음은 또 바뀌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또 푸는 거야. 명제는 달라지겠지, 그제. 나는 이 모르던 것을 풀고 다른 명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자 처음에 우리가 상담해 보자. 내가 은수리사주고 진로가 맞겠습니까? 좋겠습니까 하고 내 마음을 테스트 한 거야 그럼 해도 좋겠다 하고 다시 푸는 거야 그럼 나는 뭘뭐 갖고 풀까?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되겠지 나는 심리 상담하게 되면 어느 정도 능력이 되겠습니까 딱 푸는 거야 자신감이 있습니까? 푸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어떤 분자로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 푸는 거야 풀때 이것이 우리는 설문지 항목 우리가 그명제를 자꾸 던지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맞는 맞춤식 설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사람인데 정해된 일정화된 포맷이 있는 설문지가 아니라 그 사람 사람과 지금 환계에 맞춰서 계속 설문지가 나가면서 계속 카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월등하게 어렵겠지 아마는 안됩니다. 월등하게 어렵겠지 그러면. 사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복 받았노 내 촬영을 위해서 내가 다다가르치 주는 거 아니가 다음에 배우려면 엄청난 돈 주고 패야 된다 <웃음> 자 이것을 하고 우리는 수리법칙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야만이 여기서 우리는 진단을 하는 거야요 진단 그죠? 자 예를 들어면 사주는 진단이 불가능한 거야 진단할 게 없잖아 그리고 갖고 뭐는데 그래서 우리는 개운이내 갖고, 너무 간단한 걸 우리는 치유를 해야 돼. 치유, 그러면 지금은 제이 치유하는 방법이 진단해 갖고, 이것이 심리 치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해당되는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치유할까? 마음을 치유하는데, 너무 그 말단나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하면 지 마음을 지가 스스로, 그건 뭐, 서림이나 하는 일이고, 도인들이나 하는 일이고. 그렇잖아. 자기가 잘못, 누구 말든 자기가 어떻게 돼서, 원인도 모르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뭐대로 마음을 내리라. 그거나 똑같아. 심리학이나 불교나 똑같, 하는 건 똑같잖아. 마음을 내차라. 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마음을 비우라. 뭐 하는 거나 뭐, 심리에서 하는 거나 똑같잖아.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하는거나 그거는 똑같은 거야. 말만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해? 동양적인 말이고, 저는 서양적인 말로 갖다 영어로 갖다 갖다 붙인 차이밖에 없어. 답은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모르니까, 그지? 제일 아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분석이다, 어널리시스라는 거다. 이 심리 분석을 정확하게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야. 이것이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스스로 고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카운셀링, 그제? 이카운슬링이고 우리는 저번에 또할때 코칭 하는 거, 그지그 다음에 엄마가 하는 거, 멘토링. 그런 거잖아. 코칭, 멘토링, 카운셀링, 심리 분석. 이것이 우리는 중요한 관점이야. 이거 가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애기인 대는 어떻게? 애기인 대는뭐 갖고 할까? 이제 더 중요한 거지? 애기인 대는뭐 갖고 상담하고. 애기는 아직까지 지병이 없다, 이 말, 그치? 자,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하겠다. 우리가 가장 애기인데 가장 효과적인 우리는 심리지휘법은 뭘까? 엄마가 행하는 멘토링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조금 성장을 하고 나면 누가 제일 편할까? 선생님 지도법이다. 학교 선생님의 지도법이다. 세번째 우리가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우리가 치유해줄 사람이 뭘까 사랑이라는 거다 어? 이승이라는 거다 애인이라는 거다 그렇게 심리학에서 오는 것이 이 러브라는 거다 사랑이라는 거다 그 친구가 아니고 도둑놈인데 도독님, 도둑놈 도독님 만나게 맡겨서 어떻게 되겠냐 이것을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는 잘 되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게 엄마인데, 조금 성장하게 되면 선생님인데, 세번째는 이승인데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이건 진짜 고문이야. 질병이야. 이까지는 어떻게 질병은 아니야. 예를 들게 되면, 특별한 경우, 이 불이색 귀신이 들리니거짓부지거린거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이제 질병으로 속하는 거야. 이거는 정확한 심리 분석과 이런 코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내야 돼. 심리 분석이 필요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 제일 먼저 어떻게? 해? 어릴 때는 엄마가 최고의 우리는 그 어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 선생님들이 최고의 어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 애인이 최고의 어사다. 그, 결혼 이후에는 어떻게? 해? 자기가 엄마가 됐쁘잖아. 그럴 때면 멘토링이 안 되겠지. 자기가 멘토링을 해줘야 되니까. 그 이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거는 전부 다 질환과 질병이라는 거다. 심리적 질병.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심리학은, 이거 말이 안 되는 논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꼴짝한 이 논리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주는 어떻게, 타고난 거. 사주는 타고난 거, 그 안에 들어있던 우리는 성격이라든지, 우리는 타고난, 우리는 진로라든지, 그 다음에 타고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 빌려와서 쓴 거야. 알겠지? 그런데 사주가 뛰어나다고 하면 안 돼. 심리학이 월등하게 뛰어난 거야. 그리고 범주가 얼등하게 많고 원래 그 근본이 운명주기의 근본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심리학의 바이오 리액티비티 커브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바이오 리액티비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 생체 주기 곡선이에요. 인간 생체 주기 곡선이 이로부터 우리는 그 운명주기 곡선이 탄생한 거요그 운명주기에서 뭐 심리학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이오 리액티비티. 이 바이오 리액티비티 커버. 이 생체 주기 곡선이다. 이 인간의 본성과 심리의 작용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곡선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운명주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많은, 많은 것을 빼야 될지 모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리사주는, 분야가 요만한 분야, 요만밖에 안 된다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지? 아, 차려야 되겠나요? 안 차려야 되겠나요? 다음 주부터는 이거 공부하러 막 올라올 거라이 말이야. 부산에서도 올라올 거고, 대구에서도 올라올 거고, 막 올라올 거래, 그래, 이 말이야. 그렇게 정신판인데 조금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래서, 요, 어, 바이오 리액티비티 컵으로부터 어떻게? 운명주기가, 수리사주의 운명주기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사주는 원래, 응? 타고난 거. 타고날 때의 근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주는. 그런데 나머지는 살아가면서 작용하는 것은 이 심리학으로부터 작용, 마음이 있어야 작용할 거잖아. 그러면 결국 타고, 타고났을 때,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특성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 이거는 심리고, 이것이 우리는 운명이라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운명이 되든, 심리가 되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이 내면 심리에는 우리는 타고난 사주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운명은 이 사주만 가지고 푸는 것이고, 심리는 어떻게 사주를 기반으로 한, 사주를 기반으로 한 심리와 여기에 세 가지, 섭성심리, 행동심리를 북해서 이거 플러스 투,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풀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조금씩 있다가 또 합시다